수산화, 아트륨을 붙인 실을 냅두고, 여기에 플러스 룩, 여기에 마이너스 룩을 연결하면, 네. 수산화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, 그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, 그 푸르게 변해요, 색이. 오, 반대네요? 어? 산이랑요그러면왜얘는플러스요요그얘수산화이온이 네! OH 마이너스라서.. 아 그렇군요! 오! 선생님 정 너무 잘해주시네요. 진짜 짱이에요. 그리고 얘도.. 네! 강염이랑약염 가 있는데, 네. 얘는 그이온아를 많이. <웃음>